헬구산 등반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앞에 위에 고려산이 보이고 요저 앞에 왼쪽에 보이는 것이 헬구산입니다. 저 높은 꼭대기가 있네요. 저주 봉우리 여기 고비고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개에 왔는데 보시면은 왼쪽에 차들이 많아요 에, 여기서 아마 등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고비고개에 도착을 했고요 반대방향 저기에 고려산 정상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헬구산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 고려산 헬구산 연결 그름 다리가 위에 있나봐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단이 있고 아, 헬구산 올라가는 첫번째 스타트 입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나무가 쭉쭉 빵빵이네요 아, 시작부터 계단이고 바로 앞에 여기 고려산과 헬구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높이 17m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산 헬구산 연결 구름다리 한번 건너갔다 올게요. 저기에 고려산 정상이 보이고요. 바로 이것이 구름다리입니다. 이쪽은 헬구산, 저쪽은 고려산. 아, 이제 한 30분 정도 올라온 듯 합니다. 아 나무에 새싹들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출발한 지한 4, 50분 정도 되었나요? 첫 번째 농성 같은 봉우리가 하나 나옵니다. 바위가 있고 해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벤치도 하나 있네요. 꽃잎과 꽃봉우. 내치는헬 1이고, 정상까지는 1.7km 남았습니다. 자, 여기 고비고개에서 헬 1, 헬 2, 헬 3, 헬4쭉 있네요. 자, 이제 능선길로 올라왔고요. 지금 헬구산 정상현 저 왼쪽에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 그다음 봉우리. 저 정상까지 세개의 봉우리를 그쳐가야 되네요. 저쪽에서 고라니 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헬구산 정상은 여긴데 소리 나는데 이쪽에 들리죠? 오! 어, 커요 저 아래에서 세개의 능선을 넘어야 헬구산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옆으로 빠져서 가는 길이 있는데 요 곧장 올라가면 첫번째 능선에 정상이 나옵니다 그냥 이쪽으로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옆으로 있는 나무들이 글쎄요 이게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어떤 나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새소리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제 헬구산 제1봉에 왔습니다 3봉까지 가야 정상인데 여기서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가장 높네요 바로 여기 이 지점 제일봉의 가장 높은 곳 바로 이곳입니다 혈구산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십니다 혈구산일봉에서 바라본 저 뒤에 고려산 정상이 보입니다 이제 1봉에서 2봉으로 가는데요 어, 한참 내려가네요 내려갔다 저쪽으로 올라가네요 바로 앞에 여기 바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헬구 4짜리네요 헬구 4. 어, 헬구 4 꼭대기에서 저쪽에 1봉이였던 저곳을 하고 저 뒤쪽에 고래선까지 다 보입니다. 여기가 헬구 4짜리고, 벤치가 하나 있고요. 멋진 바위가 있어요. 저 앞이 이봉의 정상인 듯 해요. 바로 이 거북바위 같아 생긴 모양이. 여기에도 벤치가 있고, 이 바위 거북 바위 같아. 자, 헬구산 정상은 바로 저기에요. 아 멋지네요, 이 바위. 이것이 헬구산 이봉에 있는 멋진 바위입니다. 헬구산 이봉에서 이제 정상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기는 소나무가 많지는 않던데 몇 그루의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었고 아주 멋있게 뻗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리에요, 한참 들어가요, 한 2m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위는 앞으로 쭉 나오고 이렇게 한 잡아볼게 이렇게. 아 멋지네 여기. 네, 헬구산의 여기 바위 동굴입니다. 여기 완전히 여기. 저는 키작은 갈 때인가요? 네,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상 가다가 쭉 보면은 옆에 철쭉나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헬구산 정상으로는 3봉 중에 1봉 2봉은 올랐고 이제 헬구산 정상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이 오늘 제가 등산하고자 했던 곳입니다 태모산은 바로 저 아래 저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저 앞에 보이는 것이 태모산이고요 어, 조금만 내려가면 태모산이고요 아, 강화도의 모습이 엄청 멋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방향으로 올라가면 은 찬음물 고개가 나오고 올라왔던 곳은 고비고개입니다 저 앞에 헬구산 정상석이 보입니다 바로 코앞에 별구산 정상 석이 보입니다 별구산 466m 정상 표시석이 있는 곳입니다 아, 2007년 7월 1일 강화군에서 만들어놨네요 여기 에는바위들이정상석표시석 옆에 있습니다 여기 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이곳이 헬구산의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이곳 헬구산 정상에서 주변을 한번 쭉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멋있다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정상 표시석이 있는 곳과 저쪽이 2봉이었고 저기 1봉이었죠 여기가 3봉으로 보고 저 건너편에 고려산이 훤히 보입니다 저, 저쪽은 벨립산인 것 같아요 저쪽이 벨립산 교동이 저쪽에 보이네요 교동이 있는 화계산 쪽입니다 저쪽이 바위로 이루어진 설구산의 정상석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 아직 그래도 완전히 안 풀어. 푸른...